안녕하세요 스톱모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상을 두개 올렸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싱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저처럼 동일하게 하신 것 같고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들이 동일한 게 계속 왔어요. 좀 빠르게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에 이용해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여기 네이버 카테고리 GUI 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그리고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 방법을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파일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카테고리 를 열게 되시면 이런 네이버의 모든 카테고리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세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필터를 사용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어떤 걸좀 해볼까요? 가구를 선택해보죠 가구 인테리어에 홈데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데코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여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좀 세밀하게 좀 세분류로 들어가서 추출하는 걸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분류로 들어가서는 쿠션 방석을 한번 선택해 보죠 쿠션 방석 그렇게 되면은 인테리어 홈데코 쿠션 방석에 있는 세부 카테고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테고리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저는 카테고리를 추출했을 때한 번에 가져왔을 때한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15개를 전부 다한 번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카테고리 번호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 전체 복사 그리고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콤마로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콤마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카테고리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5개에 대한 카테고리를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카테고리 작업만 하면 전부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꼭 카테고리 작업 하실 때 저처럼 한번 색깔을 임시로 입혀놓는 걸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 다음에도 똑같은 카테고리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테고리를 추출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추출되어 있으면 저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이버 카테고리 GUI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카테고리 GUI 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여기 있는 창두 개가 뜰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해외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해외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 창을 보면 원하는 카테고리를 넣어 주세요 라고 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를 해서 여기 있는 기존 카테고리 를 지워 주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를 해줍니다 붙여넣기를 해준다는 거죠 붙여넣기를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또 다른 창이 뜰 거예요 상품등록 시작일을 기입해 주세요 여기 있는 상품 시작일은 상품 등록일입니다 이 등록일이 뭐냐면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등록한 날짜 그러므로 여기 기입한 날짜는 내가 어디까지의 상품을 가져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3월 10일로 작성을 해 놓으면 오늘이 7월 19일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등록된 상품들을 가지고 그 중에 판매가 한건 이상 일어났던 제품에 한해서 우리들은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엑셀 파일로 추출하겠다 라는 것들을 지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시작일을 3월 10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하나 카테고리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씩 카테고리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출이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카테고리를 추출하고 1000개 이상 되는 상품들을 판매됐던 것들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0개 이상 되는 제품들을 추출해서 1개 이상 판매됐던 제품들 중에 저희가 원하는 등록일 기준으로 잘라서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엑셀 파일들을 추출하고 그 파일을 기본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폴더에 저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노가다를 엄청나게 줄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추출되는 거는 좀이 카테고리 하나 추출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출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일이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해당 폴더를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추출한 날짜, 시간,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 열어 보시게 되면 등록일, 상품명, 상품 URL, 가격 리뷰, 구매 건수 이렇게 해서 가격 순으로 쭉 리스팅되어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어떤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여기 해당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같은 오늘 날짜에 언제 추출됐는지에 대한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추출된 해당 썸네일 이미지도 다운로드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추출 방식을 사용해서 타워바에 있는 제품들을 이미지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들을 찾아서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싱을 충분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품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알바생을 고용해서 이런 상품들을 추출해서 전달 해 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쓰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손쉽게 추출해서 타워바이오에서 검색해서 비슷한 상품군을 추출해서 찾은 다음 등록하시면 정말 팔리는 제품들을 쉽게 올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들만 보기 때문에 제시하는 협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품만 올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제가 알지 못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팔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제품들도 찾을 수가 있고 소싱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1대1 대화로 저희 상품에 대해서 요청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가격과 내용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소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